아 땡큐 근데 저는 절대 충동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색깔별로 하나 사? 이거로 확정 이것도 하나 살까요? 이거 뭔가 사면은 쓸것 같아 아까 그한국분안 계신가? 아 정신 차려 얘들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오늘 이사 온지한 10일 정도 됐는데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에요 좀 이것저것 살려고 마트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가려고요 파고다 아세요? 파고다? 여기 보시면 이거 요거요거 이게 아주 유용해요 고마 가위, 김치, 명봉 치약, 슬리퍼 치약! 제가 지금 치약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알아요? 비행기에서 쓰라고 주는 치약 칫솔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치약을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다니까? 이를 덜 닦은 게 아니에요? 저 믿으셔야 돼요! 에. 치약! 파스타 기기 네. 너 아니야, 시리야 파스타 기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이거를 보지 않고 안 되면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음> 아나 미치겠어 나좀 잘하는 거 같아 마트러 가볼까요? 장 보기 전에 이거 필수죠? 필수? 이런 알뜰살뜰한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QR코드 찍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백신 증명서나 QR코드를 찍어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니다 굉장히 크죠? 처음에 여기 올때 제가 진짜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평소에도 한국에서도 쇼핑을 안 해요.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오, 뭐야 오오 오. 코리아 리 셔츠 오 여기 엄청 많네 다 있네 부추장도 있어 이런 것까지 있어 대박이다 파레미시 디마나 까람 아 땡큐 생각이 안나 이렇게 이거 괜찮을까요? 소금있나요 이게? 한국분을 아주 우연히 잘 만나가지고 도움을 얻어서 소금 종류가 많았는데 참 받았어요 난 넣지 가위! 가위 중요해 가전제품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아 뭐야?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있었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색깔별로 하나 사? 사실 이거 하나로는 좀 부족하긴 했거든 이거로 확정 파르미씨? 아 디마나 꾼띠? 드리마카시 아 파르미씨 아 드리마카시 근데 이거는 주방용 가위가 아닌데 괜찮을까? 산넘어 산이다 접시 하나 살까 접시? 접시 필요하잖아 접시 필요하지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했다 예솔아 락 젓가락을 사야 되는데 약간 이게 제 수저거든요 이게 제수저긴 한데 여기서는 다이어트 하기로 만 먹었으니까 일반적인 숟가락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여기 있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살까? 나도 평소에 교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저 젓가락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좀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절대 충동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외국이니까 여기에 중간용 가위가 있을 것 같은 나의... 나이... 아네 없네 여긴 있다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는 nope. 있다고 무광용 가위가 어디있을까 3,400원 정도 하네요 이것도 하나 살까요? 이거 뭔가 사면은 쓸것 같아 칼도 하나 살까요? 싼거 혹시 이거 연장인가? 나 몰라 나 알려줘 나 필요해 나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나는 오늘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해볼 거야 아까 그 한국 분안 계신가? 아니야 아, 정신 차려 예서라혼자 해결하기로 했잖아 아, 어딨어 도마야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다음 기회에 살게요 치약 치약 치약이 싫어요 아 미니언즈다 미니언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설아 가자 저였어 저어 이걸로 사는 걸로 도마랑 면봉은 진짜 힘들어가 아니고 그없 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여기 원래 퐁퐁이랑 그 수세미를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하나 아, 힘들어 어 찾았어 아 수세미인 줄 알았는데 아이씨, 이거 이거 어, 그냥 몸 닦는 걸로 수세미 할까 찾았어요 애설이 칭찬해 접시 하나 퐁퐁 유명하다 그래 가지고 수세미 요리할 칼 끓는 주방가위 소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다 사서 한 2만 원 돈, 2만 원 돈. 그리마카시. 자 이제 오늘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 쇼핑하기 성공.